죽는 난이 있어도 너 같은 악기는 모두 다해치해 주겠어. 지청신, 융의색이로소환하겠습니다 너희들 네 명, 니네 카운터들, 내가 다 죽였어! 네 영혼을 내몸 속에 넣어서 평생 동안 갇혀 살게 해주겠다. <웃음> 듣긴 너, 포크놈. <코크는> <웃음> 너는 특별히 내가 잘 요리해주마. <웃음> <웃음> 아이고 이거라 걱정돼 죽겠네. 나를 요리해 준다네. 잘 들어 지청신. 내 주변 사람 아무도 죽을 일 없어. 왜? 내가 지켜줄 거니까. <웃음> 이야. 뭐야? 날라가버렸네 안되겠다 어. 쟤 너무 세니까야도하나 그래 도 제일 약하네 나는 내 상대다 뭐라고? 내가 제일 약해 보인다고? 저기 죄송한데 저기 아줌마를 걱정하세요 뭐? 내가 아줌마? 뭐? 안되겠어 도저히 못 참겠어 간다! 아, 안나, 머리 안나? 안나, 백스에 이거 안나? 자 이럴 때는 엄마가 들고 가자. 머리 어제 하고 왔잖아. 이리 빨리 달려. 지상급 백팩. 뭐하지 말라고. 야. 으, 아, 으, 아. <웃음> 역시 완전 착지로 너무 힘든데 어떡하지? 야, 그러면 하나 아주 스탐 통신 넣는 거 알았지? 그래. 약속 지켜. 너도 지켜. 간다 하나! 둘! 어, 안놓쳐라 이거 봐 버리. 안 도쳐라. 고봉아, 어? 아다 아! 고봉아, 여기서는 승산이 없어. 밖으로 나가자. 용의 땅에서 싸워야 돼. 아 어, 맞다. 아, 못하죠 나가요. 그래, 나가자. 아.. 거기 서라 거기 서라 에이, 여기 안 서라. 이들, 내가 하나, 둘, 셋 동시에 나, 알았지? 하나, 둘, 셋. 안 놓쳐라 아, 아, 머리! 머리! 머리! 어, 머리! 어? 이거 빨리+ 빨리+ 아리아 이거 얘기해, 아 빨리+ 아, 빨리+ 아. 거기 빨아어리 빨리+ 빨리+ 어리 힘을 쓸 수가 없다 지빨신 그 이게 바로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따라리빨라 으아아아 거기 안 서! 거기 안 서!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 용의 세계에서도 왜 이렇게 힘이는 거지 저거? 거기 살아! 호모아 같이 싸워야 돼! 승산이 없단 말이야! 어! 아! 아예 끝장을 내주겠다 가보타! 못 한겨! 안돼! 이걸로 끝이다! 아아! 모호아 여사님! 코봉이 좀 부탁해요 어 알았다 코봉아 코봉아 응. 아유 우리 코봉이 내가 빨리 낫게 해줄게 빨리 낫게 해줄게 엄마 손은 양손 코봉이 뼈는 콧 아. 부탁아 코봉이는 괜찮아 예 여사님 예. 그치야 야! 야! 야! 어? 쥐새끼같이야! 우와! 우와! 에휴.. 즐겼놈이가 기 야! 손! 야야야야 거기 있어! 어? 머리 좀돌아고 빨리 안나? 아.. 아.. 아, 아, 아, 아 쥐새끼같은 놈! 도대체 어디로 간거지? 어디 있는거야? 아! 야! 야! 야 여기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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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세상에 한 악기라나 기는 들렸어. 하! 웃기지 마. 내가 죽노난 있어도 너 같은 악기는 못 온이다. 저저 저기, 저기 저, 저, 저 너희 부라고못 그, 거야. 어? 그게 무슨 소리야? 그 그게 무슨 소리냐고? 뭐 이게 뭐야? 뭐 이게 뭐야? 어떻게? 해. 너 지금 우리 부모한테 무슨 한 거야? 말리해라 너희 아버 얼마나를 부르자치시는거 하지 마. 나랑 하나가 너희 부모님 굶지를 줄게. 어서 소환해. 야, 야 도하나. 너 같이 약골이 어떻게 카운터가 됐대? 어, 카운터 잘못 뽑았어. 카운터 잘못 뽑았어. 응? 이번엔 제대로 뽑아줄게. 머리를 뽑아, 뽑아, 아우, 아우, 아우, 아우, 뽑아. 머리를 아우, 뽑아, 뽑아, 머리를 뽑아, 철순이 뽑아, 머리카락 이거 왜 이러지 왜안 꺼지는거야 고봉아 아무래도 빨리 소환을 해야 될것같아용일의 세계로 소환을 해야 이불이꺼질것같단 말이야 아 어? 예, 네, 알겠습니다 악기 직장신에 영어로 소환하겠습니다 아빠 엄마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하나 누나 못하게 아저씨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너도 너무 수고했어 네가 아니었으면 지청신 소화 못했을거야 너무 고맙다 자 코봉아 우리 융의 세계로 가서 지청신 마지막 가는 길을 봐줘야 되지 않겠니? 아 맞다 어서 올라가서 지청신 가는 길우리가 봐야죠 그러면 어서 융의 세계로 올라가자 네? 준엄한 용의 법에 따라 범죄자 지 정신을 인도합니다. 야! 아아하하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놀람> <놀람> <놀람> <놀람> 겁나 멋져오 코봉아 고맙다 니가 아니었으면 지정신 소환 못했을 거야 니네 공이 크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위겐 우리 추여사님 모탁이형 하나누나 아니었으면 헤, 지정신 못 잡았을 거예요 <웃음> 고맙다 이제는 어, 국내가 아닌 그 싱가포르이나 해외에서 활동하여 볼 생각은 없니? 예? <웃음> 얼마나 힘든데, 너무, 너무, 좋죠. 미국을안 가요? 영국을안 가요. 나 <웃음> 하와이 가고싶다 니가 <웃음> 오라면 어디든 보내줄게아면만 잡을 수가 있다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좋다, 좋다. 웃음> 어? <웃음> 그래, 출동해라! 네! <웃음> 우리는 경이로운 캐논타다!